그 사람이 진짜 사회봉 사자라고요 아직 안 해. 여기는 대부분이 암마기 환자분들이 계시는 스페스니다 아, 나는 볼때 소원이 되잖아. 진짜 가능할까요? 우리가 누굽니까? 김진이 아니요 소원의 어벤져스. 소원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. 돈 바꿔야 가 If you wish upon me, t a r s n d September on